노인이 넘어져 대퇴골 골절 수술 이후 13개월이 지나 폐색정증으로 사망하였다면 재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우체국 제2014-43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선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보험자 망인은 보험기간 중 넘어지는 사고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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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 위원회의 판단 사체 검안서상 사망의 요인은 욕창, 폐렴, 혈전증, 폐색전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퇴골 골절 수술 이후 치료기간은 보통 2-3개월 정도이고 그 기간 중에 감염, 색전증, 심부전증, 정매혈전증등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대퇴골 골절과 연관된 사망 요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피보험자는 대퇴골 골절 수술 후 치료기간 중 직접적인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없고 충분한 회복기간 약 13개월 이후 사망한 경우까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. 또한 골절로 인해 급성기에 색전증이 발생한 경우라면 재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수 있으나 본 사건은 과거에 폐색전증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확인되고 급성기에 색전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면책조항의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사망한 것에 해당합니다.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